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이라는 거야, 그지 뭐, 적분이라는 걸할 건데, 하나는 부정이라는 거고, 하나는 정이라는 거네. 그럼, 적분이 뭘까라는 거고, 부정적분이 뭘까인데, 일단은 적분이란 미분의 역과정이야. 그니까, 러이 둘이 반대야. 전개의 역과정이 인수분인 거죠. 인수분해의 역과정이 전개인 것처럼,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야. 자, 예를 들어, 라지 f x 라는 함수가 있어. 얘를 미분하여 뭐해서 미분. f x 가 됐다라고 하자고. 그럼 이때 우리 이 f x 를 라지 f x 의 도함수라 하지. 네. 다시. 라지 f x 의 무슨 함수가 도 함수가 f x 지 그러면 f x 의 무엇이 라지 f x냐라는 표현인 거지 그때 우리는 얘를 스몰 f x 의 부정적분이라고 해 또는 원시 함수 오케이 아, 어려운 개념 아니야 이거 뭐 중요한 개념 아니고 그냥 얘기야.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인테그랄 스몰 f x를 다시 d x 한다해. 따라 인테그랄, 인테그랄. f x d x.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봐봐. x 제곱을 미분, x 제곱 플러스 미분하면 얼마야? e x지. x 제곱 마이너스 쿠미분해도 얼마야? x 제곱 미분해도 뭐야? x제곱 플러스 24,333 미분해도 얼마야? 예. 그럼 얘가 라지 fx면 이쪽이? 이쪽이 스몰 fx지. 네. 맞지? 라지 fx가 있으면 스몰 fx는 확실하게 정해지거든? 네. 그럼 스몰 fx가 이거일 때 라지 fx는 누구야? 그거야? 얘 네. 이거 다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왜? 미분을 해서 사라진 게 누구지? 상수는 사라졌지. 네. 그 상수만큼은 확정질 수 없겠지. 그러니까 얘를 적분을 하면 라지 fx가 되는데 상수만큼 차이 나는게 된다. 음. 이해되니? 네. 하나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라는 얘기를 한거예요 그럼 정적분 하나 딱 정해진다는 얘기겠지 네. 괜찮아요? 그럼 적분하는 방법은 뭘까요? 봐봐. 우리가 x의 n제곱을 미부하면 n이 튀어나가고 x의 n-3제곱이 됐잖아. 네. 그럼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차수가 커진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사라졌잖아요. 응. 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미분해서 얘가 됐을까? 원래 어, 차수가 1 올라가야 되는데 응. 그럼 얘가 나왔을 텐데 사라졌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시게 훨씬 나아요. 오케이? 응. 가볍게 가볍게 그냥 편안하게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ddx, d dx f x dx 와 d dx, integral fx, dx 의 차이점을 만나볼게요. 얘는 뭐냐면 얘를 먼저 미분하지 얘를 미분하면 얘의 도함수가 fx잖아요. 걔를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small fx가 되겠죠 근데 적분을 했으니 상수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얘는 얘를 적분해서 large fx 플러스 c를 만들어놓고 걔를 다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small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좋아요 미분과 적분이 만나면 사라져 그래 안했게 될 건데 무슨 연산을 마지막으로 했냐 이거야. 적분을 마지막으로 하면 상수가 차이가 나야 되고 미분을 마지막으로 하면 상수 차이는 필요가 없다. 상수가 없다가 아니라 상수 차이만큼이 필요가 없다. 지금 표정이 똥씹은 표정인데 봐라 인테그랄 ddx e x 플러스 3 해볼게요. 얘 미분하면 얼마야? 2지. 그 2를 적분하면 e x 겠지 근데 상수만큼은 모르니까 c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인테그랄 2x 플러스 3 dx를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d dx 할게요 이게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3x 뭐 이런식이겠죠? 숫자 모니까 c 일거예요 이게 네. 예, 다시 미분하면 맞니? 네왜적따구로 쓰지? 하면 뭐 다른 말로 한글로 써드릴 수는 없잖아요 넥스트 네.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fx를 구하래요 뭘 구하라고? 적분이 끝난 거 fx 구하는 거니까 얘를 아까 본 것처럼 양변을,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 버리면 얘는 그냥 fx 나오겠죠? 우변 미분하면 2x죠 얘도 좌변 미분하면 fx고요 그럼 우, 우변 미분하면 6x-6이죠 그럼 얘도 fx를 구하기 위해 미분을 하는 얘기겠죠? 얘의 부정적분 얘의 부정적분 그러니까 얘를 부정적분 적분하면 누가 될 거야 일단은 x 몇 차? 4차 미분하면 4 나가는 거지 얘인데 네. 뒤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 상수만큼 그럼 얘 되고 얘도 되는 건데 얘네들은 안 되지 알아듣냐? 네. 이것도 보면 fx를 묻는 거니까 양쪽을 다 미분하면 fx는 8x7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fx가 8x7제곱이에요 오케이? 이뭐라는 얘기야? 미분과 적분이 만났지? 네. 뭐 안에 있는 함수가 될 건데 뭐가 마지막이야? 미분이 네. 마지막이니까 그냥 이대로야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뭐야? 얘를 미분하고, 그러니까 얘네둘이 만났지? 네. 그러니까 안에 거 그대로 나오는데 적분이 마지막이니까 상수만큼 차이 난다 얘를 뭐라고 하냐? 적분 상수란 한다 무슨 상수? 조금 더 볼게요 여기서 그래서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 인테그랄은 따라 아, 인테그랄. 인테그랄 인테그랄 이 인테그랄 s자 늘린 것 같은 느낌 s자 늘린 게 맞아 그리고 fx dx 이렇게 하지 얘가 적분에 대상이 되는 적분 변수 얘가 적분에 대상 되는 함수 적분 피적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Okay? 네. 우리 DX. 한다 그랬잖아. d d x 오케이. 네. Okay?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스토리도 얘기해 줬나? f y o k 의 미분 표시 y Okay. o 뉴턴 y Okay. o k 야 y Okay. 니 k a y Okay. o k a 되게 오래 y Okay. o 피타고라스만큼 되게 오래된 고대 그리스 사람이니? 아니면 근대 y Okay. o 근데 유럽 사람이야. 뉴턴이 살던 시대는 거야? 생각해보면 뽀글뽀글한 그 영국식 그 머리를 하고 그, 그 사과나무 밑에서 쳐자다가 턱막꽉 아! 이런 사람이잖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근데 이 뉴턴과 동시대에 살던 또한 명의 과학자가 있었어. 희대의 천재. 라이프니츠. 들어봤을 거야. 그 윤리 수업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 라이프니츠의 무슨 론 이런 것들이 나와. 옛날에는 사상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거의가 같은 학문이라고 본 적이 많단 말이지. 음. 이 둘은 거의 라이벌인데 압도적으로 항상 뉴턴이 빨랐어. 그러니까 라이프렌치가 뭔가 발표하려고 그러면 그래, 뉴턴은 이미 그걸 발표를 했어. 엄청난 사람들인 거지. 계속 뭔가 발,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뉴턴은 뉴턴은 혼자 발명한 게 아니겠지. 뉴턴도 그렇고 라이프리도 같이 연구하던 연구소의 직원들도 있고, 조교들도 있는 거야. 근데 뉴턴은 항상 라이프니츠보다좀 빨랐습니다. 왜먹을할때안 먹고 지금 따서 그렇게 막 질질 흘리시면서 종이 다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어? 아니 뭐 죄송할 건 아니고 빨리 따! 너만 속상한 거지. 입으로 따 입으로. 야 그만 흘리고. 여기. 근데 뉴턴의 단점이,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어요 어느정도로 심하냐면 <웃음> 어느정도로 심하냐면 네. 내가 이걸 아이스틱을 먹었다고? 이런 스타이 음. 인화로 집에 이제 누굴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 그래서 와이프가 7년 조율을 해놓은 거야. 외국식에 딱 덮어놓는 거 있잖아. 해놓고 있는 거야. 뉴턴이, 알았어나 잠깐 산책 좀 갔다 올게. 빼딱하면서 칠면조고기가 있으니까 어 오늘 칠면조일이네 빨리 먹읍시다 그랬더니 어 오늘 누구 초대했잖아요 아 그래? 내가 누구 초대했다고? 오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바람쇠로 나간거야 바람쇠로 나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친구가 와서 밥 먹는 걸 잃어버린거야 그래서 한참을 돌아다녀 그리고 밥을 굶은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 봤잖아 어 자네 왔는가 아 어, 우리 밥 먹기로 했지 이제 먹읍시다 출연절을 열었는데 이미 하도 안 왔으니까 둘이 먹어버린거지 뚜껑을 열더니 아 어, 우리 저녁 먹었지? 덮고 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병지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있었거든요. 뉴턴은 발표하려고도 안했어 근데 이때 같이 제자들이 아 이거 발표하셔야 되는데 다 보내놓은거라고 보는거야 근데 이 당시 라이프니츠가 뉴턴을 앞지른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미분의 발견이야. 미분을,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거는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이게 되게 이상하거든? 미분의 거꾸로 과정이 적분이라고 했지. 그럼 미분이 만들어지고 적분이 만들어진 것 같지? 아니야, 근데 이게 웃겨. 적분이 먼저 만들어졌어. 적분은 아주 옛날에. 진짜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미분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그마뉴인력의 법칙, 운동법칙 이런 거 만들었을 때 그러면 라이프니치가 먼저 미분을 발견을 했어 없던 건 아니니까 적분이 있는 음. 상태였으니까 미분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와 내가 뉴턴을 이겼다 이런 거야 뉴턴을 앞이라서라이프니치가 라이프, 먼저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뉴턴이 까먹고 발표를 안한 거야 근데 이게 음. 이, 이런 거지 여기 우리가 프라임으로 적는 것들은 뉴턴식 표기예요 d, dx 이렇게 적는 거 dy, dx 이렇게 적는 거는 라이프니치식 표기 지금은 이둘다 혼용을 하거든요. 처음엔 이게 되게 편해요. 뉴턴식 방식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좀 어려운 미분으로 가거나 좀 어려운 적분으로 가는 순간부터는 라이프들치그 압도적으로 편해지게 돼요. 압도적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턴은 자야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내가 한번 알려줬는데 겉함수 미분하고 속함수 미분해서 곱해줘 이거를 그냥 외웠잖아. 근데 라이프 디츠식으로 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 미분의 방식은 똑같아. 한차수 내리고 하는 건 똑같거든. 표기법이 다른데 그 자, 다른 표기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죠 그러면 여기 있는 DX는 누구의 표기법에서 왔을까? 라이프 디츠 <목소리> 표기법이야. 그럼 여기 있는 DDX는? 그렇지. 근데 우리는 배우면서 다 뭘로 했어? 뉴턴식 표기한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의 지식 표기가 좀 다르다는 거 근데 그 둘을 요즘은 그냥 혼용해서 쓴다는 거 미분이라는 이름 하에 뉴턴 미분 라이프 뉴미 라미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면 바꿔서 미뉴 미란 미안하다 그럼 이걸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자 뭘 적분해야 마이너스 x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될까? x였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플러스 얼마? c 자 x 4제곱이라는 거는 적분했으면 x 5제곱이었을 거야 네. 근데 얘가 미분할 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5가 됐을 거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있을 네. 필요가 없죠 숫자는 이거 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나와도 되겠죠 네. x의 몇 제곱이 될까요? 근데 미분하면 4가 생겨야 되는데 그 4가 없죠 네. 4분의 1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 적분 상수 c가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요? 유차.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F'X를 줘야 실제 수능이다. 네. 최근이지. 네. 함수값을 줘야. 네. 다른 함수값을 구하래요. 그럼 봐봐. 얘를 이용해서 F'X 구할 수 있겠지. 네. 근데 뭐가 정리가 안 돼? 상수. 상수. 그럼 얘를 상수. 이용해서 뭘 구하라고? 상수. 상수. 근데 심지어 F0은 상수. 그냥 상수잖아. 안녕하세요 적분상수입니다. 음. 오케이. F1을 주면 이렇게 1을 주면 다는 느낌이지만 네. 오케이? 봐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될 건데 3 튀어나오면서 제가 되니까 2 마이너스 x제곱 될 건데 튀어나오면서 3 플러스 적분상수 c지 네. 0 넣어보면 당연히 c가 3인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결국? 적분상수지 적분. 네. 그러면 얘도 얘가 적분상수일 것 같잖아? 근데 아니라고 얘는 적분하면 x 2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고 플러스 적분상수 c 인데1 넣어보면 2-1 플러스 5 플러스 c 가2잖아 e 그럼 c 를 o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c 게 f0을 주면 뭐라고? 안녕 c 세요 적분 l 수입니다 n 이 c h f c o l a t e and c 요 o c o l 3 계산하면 되겠죠? 답 얼마? 7. 오케이? 그럼 수능이 얼마마 착한지 보여? n d chocolate and c h 요이렇게 주는 게 편해. 0으로 주는 게 편해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야 f'x 적분 상수 이렇게 1 적분하면 fx는 뭐야? x제곱 플러스 5x 적분 상수잖아요 플러스 1 2 넣으면 4 더하기 10 더하기 1 됐냐? 됐냐고 그럼 얘는 얘 적분하고 얘 적분해서 곱할까? 인테그랄이 왜 s 일냐면 썸 n 약자야. 근데 똑같이 썸 n 약자로 사용된 기호가 하나 있었는데. 시그마. 얘도 시그마의 s를 그 옛날 다른 문자 있지. 알파 베타 이런런 문자로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얘도 같은 더하기야. 더하기 기호라고. 선생 인테그랄이 왜 더하기예요? 정적분의 이유 때문에 그래. 오케이? 알아듣냐? 아니,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말 알겠냐고. 왜 더하기인지는 지금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성질을 띈다. 네. 같은 성질, 다른 성질. 네. 그러면 우리 시그마, 시그마 더하는 거 됐고 빼는 거 됐잖아. 네. 근데 시그마, 시그마 곱하는 거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오케이? Okay? 네. 얘도 뭐해야돼? 전개. 전개. 후 인테그랄 해주면 되는거야. 네. 알겠니? 네. 응. 내가 뭐라고 막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네! 해! 네! 하고 선생님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알겠냐? 뭐라고? 네. <웃음> 자, 친구들. 이제 정적분. 정적분이 무언가까지만 할거야. 자 일단 정적분을 탄생시키려면 내 말을 한번만 잘 들어주렴 친구들 자 이런 x축이 있고 y축도 있겠지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할게 오케이? 이때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 요렇게 변한게 평균 변화율이었지? 네. 요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그 넓이를 정적분으로 얘기할 거야. 오케이?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넓이와 정적분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아주 조금 달라. 지금 여기서 내가 미처 설명을 못하는 게 있어. 무한대로 더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너희한테 해줄 수가 없어서 그걸 변형시키는 걸 지금 여기서할 수가 없어서 구분부적법에 대한 표현을 못해.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이 면적이 정적분이야. 근데 이 면적을 구할 때, 이런 무수히 많은 정, 사각형들을 모으는 거거든? 한번 해보자, 그냥. 여기 안쪽에, 이걸, 이걸 n등분을 했다고 하고, 그럼 m번째가 아니라 k번째 여기 안에 직사각형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되게 많이 모여있을 텐데, 내가 이걸 쪼개는 걸더 반으로 더 쪼개면, 툭툭 떨어뜨려서 여기 없어지지? 네. 이해 되니? 그럼 쪼개면 쪼갤수록 실제 넓이 어떻게 될까? 가까워지겠지? 근데 리미트 보내면 실제 넓이보다 클 거고 안쪽에서 보면 실제 넓이보다 작을 건데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여기가 실제잖아?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면 같아질 수 있지? 그럼 7부터 랑 알파 가는 게 확립하잖아 함수의 극한에서 그러니까 같아진다고 똑같아질 건데 넓이를 구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길이가 높이고 이 길이가 밑변이잖아요 밑변은 어쨌든 양수거든요 근데 이 높이를 함수값을 넣는 거야. 지금은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이게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방향을 가진 넓이야. 정적분은 넓이는 넓인데뭘 가졌다고? 어 방향을 가진 넓이야. x축 위에 있는 넓이면 플러스 x축 아래에 있는 넓이면 뭐? 마이너스.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할 건데 인테그랄어디서부터 B까지 FxDx라고 해.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 녀석의 부정적분 누구야? 라지 Fx지? 네. 플러스 C가 있을 텐데 안 쓰는 이유는 보여줄게요. C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래 이렇게 쓰고요. 얘를 집어넣으면 라지 Fb 플러스 C죠? 얘 A를 집어넣으면 라지 f A 플러스 C죠? 네. 그걸 빼요.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정적분 한번 해볼게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3x제곱 플러스 4x dx 해봅시다 적분하세요 x3제곱 2x제곱이지 탕탕탕 타다닥 1 5 5가 들어가면 125 더하기 50 맞죠 네. 빼기 3 172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부정적분은 함수가 나와 근데 정적분은 숫자가 나와 이해돼네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X축이 있고요 여기가 A에요 B, C, D O, 9, 13 A 부터 B 까지 정적 분하면 5, B 부터 C 까지 정적 분하면 마이너스 9, C 부터 D 까지 정적 분하면 13. 오케이. 그럼 5 부터 C 까지 정적 분하면 마이너스 4, B 부터 D 까지 정적 분하면 플러스 4. 처음 부터 끝 까지 정적 분하면 플러스 가18 마이너 스가 9 니까 9. 무슨 얘기 인지 이해 돼? 정적 분이 넓 이와 다른 유일한 거야. A부터 D까지 넓이는 27 이해되니? 어.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간 건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밑에 있는 건 무슨 소? 마이너스. 괜찮아요? 네. 이게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은 이제 계산하는 거고 부정적분은 함수를 만들어내면서 그냥 끝나잖아. 그 다음 어려운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끝이야 부정적분은 활용도 없어 그냥 정적분에 활용하고 이제 수학이가 끝나 오케이? 일단 요거 요정도로만